예, 안녕하세요 어 관광카메라의 무선 cc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lte 라우터 처럼 중계기 역할을 하는 핫스팟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te 를 킵니다 스마트폰에 그 다음 설정을 터치하세요. 다음으로 연결 연결을 터치합니다. 다음으로 아래로 쭉 내리면 모바일 하스팟 및테더링 다음에 모바일 하스팟을 활성화 시킵니다. 모바일 하스팟 활성화 되었죠. 네. 모바일 핫스팟을 사용중은 해라 합니다 LTE 를 키고 설정에 들어가서 모바일 핫스팟 활성화 시키면 지금 현재 1호구구 라고 어 지금 네트워크 이름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네트워크 이름을 새롭게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이름 란에 새로운 네트워크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지금 123456 테스트 123456으로 만들었고요. 비번도 이와 같이 본인이 알수 있는 비번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폰을 터치하시고 바탕화면에 플러스 버튼 이어플을 미리 까신 분들은 안 까셔도 됩니다. 직접 입력 입력하시고. ip캠 다음으로 직접 입력 등록 세번째 그 다음에 UID는 카메라 뒷면에 있습니다 카메라 뒷면에 UID를 대소문자 구분 없이 대시대시는 대쉬. 빼도 됩니다 뭐뭐뭐 다시 빼도 되고 대소문자 구분 없이 기재를 하시고 비번은 초기 비번은 8888 6마리입니다 비번도 만드시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아 이처럼 설정이 끝나서 영상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실시간 영상입니다 다시 땡땡이 3개 누르시고 카메라 설정 누르신 다음에 민연에 보시면 아까 하스파 테더링 설정 해놓은 테스트 123456이 보이시군요. 아랫부분에 비번은 8~6마리인데, 아니 아까 스마트폰에 sk123456 이었죠 이123456을 누르시고 완료를 하시면 스마트폰에 핫스팟 테더링 해 놓은 놓은 어, 스마트폰이 중계기가 돼서 이와 같이 이 카메라 ip 카메라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네이버 유튜브에서 강광카메라를 검색하세요. www.1800-1184.com